옛날에는 그렇게 안 쳤던 것 같은데,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공부를 할때 책상 세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 거치대 있죠? 요 거치대로 제 눈높이만큼 올려서 노트북을 얹어놓고 최대한 뒤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요 밑에 블루투스 키보드, 투두 리스트고 타임테이블 옆에 블루투스 마우스 그리고 여기 이제 제 필통 고등학교 때 받았던 건데 네 아무튼 제가 요 타임테이블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제가 노션 어플을 쓰잖아요. 제가 노션 어플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제 나름.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한 버전은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만들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은, 노션을 쓰게 되면은, 이제 이 월별 계획을 적은 거를 통해서 일주일 목표를 적어 놓고, 이 일주일 목표에서 또 쪼개서 여기다가 하루하루에 적어 놓고, 여기를 바로 보고 다 복사를 드래그 해 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적어 놓는 거죠, 하루에.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되게 세세하고 체계적으로 적어놨잖아요 딱히 이런 거에다가 따로 또 이걸 또, 또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시간을 좀더잘 활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더 유용한 것 같고 계속 쓰다 보니까 되게 귀찮고 잘 이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목소리> 이0 분이에요. 근데 제가 한시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오일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집중도 안 되고 피곤하고 좀 환기 좀 시키고 체리 좀 같이 먹도록 합시다. 음, 오늘 날이 너무 좋아요. 음, 뭐 라이브 아카데미라는.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쉐도잉이랑 비슷해요 그냥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쉐도잉을 따라서 해서 그 문구를 외우는 건랑 조금은 다르게 수업같이 들으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문구들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약간 그냥 무작정 모르는데 기회가 귀에다 갖다 대는 것보다는 일단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의미를 파악하면서 영어를 하는 걸 습관을 들여야지 들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시도 끝에 그래가지고 라이브 아카데미를 해보자 한번 이 마인드로 시작을 했던 거고 모든 영상을 다볼 수는 없고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평소에 몰랐던 거라던가 헷갈렸던 문법들이 같이 포함되는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어? 이말 나도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다 이제 계획표에다 적어놓고 그 계획표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최대한 해보겠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먹고 싶냐고 물어본 줄 알았어. 고추를 내라는 건가? 이거 <웃음> 아시나요? 추억의 드라마 도미수는 나오는 드라마 잘랐을 때 노른자 나오는 요. 나 이거 아까 이거 말고 껍질 붙였다 면 처음에.